슈코가 왜 이러는 걸까요? 아! 아! 너무 지저분하네. 초코 꺼내줘 꺼내줄까요? 초코 꺼내줘 응 꺼내줘 꺼내줄까 꺼내줘 초코 꺼내줘 <웃음> 꺼내줄까 알았어 뜸뜸뜸뜸뜸뜸 듬듬듬듬듬. 고양이랑 낙